와 미치겠다 김치 안 가져왔어요? 안 가져왔어요 왜 그랬대 김치 어도 맛있을 것 같아 와와난이 바람에 솔바람에 이게 제일 맛있는 것같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원투로 세번 출조를 했었지만 그 3번 모두 꽝 쳐가지고 도다리를 아직 제가 잡아서 못 먹어 봤어요 그 생각도 했습니다 목포쪽에 도다리 선상이 있어 가지고 거긴 씨알도 좀 크고 하니까 그 녀석들을 좀 잡아먹으러 가볼까 했는데 좀 오기도 있고 여기 몽산포해수욕장인데 이 자리가 캐스팅도 좋고 저 위에 전기줄 있지만 저좀 뒤쪽으로 있죠 캐스팅에도좀 수월하고 회수도 좀 괜찮으니까 작년에 왔던 이 자리 다시 도다리 치러 왔습니다 오늘 사실 밤낚시 하러 왔는데 어, 8시나 9시 정도 한 6시간 7시간 정도 하고 그렇게 퇴청하려고 합니다 몽산포에 도다리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왔으니까 없겠지 <웃음> 자 장비는 그냥 얼핏 37호 38호 대 알리표 이게 두대에 13만원인가 그래서 한 대에 대략 한 6만 5천원짜리 로드는 그렇습니다 릴은 액티브 캐스트 10, 50짜리 풀이 조금 얕은 녀석인데 깊이가 막합사 1호 그리고 힘사는 막합사 6호 이렇게 했습니다 채비는 키우라 원투락시 채비 3단짜리 가지고 왔고 30호 추 쓰고 있고 그리고 3단 채비인데 밑에 2단만 그 바늘을 결속을 하고 맨 위에는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성품 바늘 강선바늘에서 핀돌의그 사이 목줄 길이가 1 5 c m 육박해가지고 제가 끝부분을 잘라가지고 팔자 매듭으로 핀돌에만 다시 묶었습니다 대략 총 길이가 한 15cm? 핀돌에 낚시 바늘까지 포함해서 뒷줄을 좀 짧게 해서 편하게 편하게 쳐볼게요 첫 캐스팅 물 있는데 이 사람아 물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물 그래. 자긴줄 알아? 그래 하나는 여기다 쳤고 첫캐스팅이라좀 섭취를 했는데 하나는 살짝 우타를 쳐보겠습니다 뭐..뭐가 물어주겠어 물어주면 다행이고 이 녀석은 살짝 우타 쳐보겠습니다 예? 네? 살짝 못터친다고 했는데 뭐야 같은 방향 날라간거야? <웃음> 자기야 저거 불빛이지? 지금 같은 자리에 두개 던진거지? <웃음> 이런 경우도 있네 어차피 꽝치는거고 뭐. 아 오늘 마음 비고 왔어요 요즘에 제가 너무 꽝이 많아가지고 어디 가기만 하면 다 꽝이야 춥지? 자 왜? 왜 이러니 괜히 입질도 없는 거 난리뽀아 갈까? <웃음> 백사장 낮에 가는 게 좋지 여기도 진짜 백사장이야 는 괜찮아? 응? 소원은 소원 계속 사도대야 <웃음> 사도대에 뭐가 나와? 사도대니까 뭐 우럭놀래미 뭐뭐 여긴 없겠지만 그런 녀석들은 없고 도다리만 도다리가 냉수대 오종이거든 도다리는 있어? 응. 네. 도다리는 겨울에도 나오는 데 근데 이제 그먹기가 있고 겨울에도 나오지만 구목이 있지 문치가잖아 <웃음> 돌도다리 <웃음> 응, 돌도다리 <웃음> 왜 물어봤어? 아 진짜 어복이 그 좋던 어복이 다 어디갔지? 너무 다녔어 영어님이 노하신 건가? 너 원투나가면 진짜 한 마리라도 꼭 잡아왔거든? 그니까 올해는 벌써 올해, 올해가 올해 아니고 몇 년째 이래? 뭘몇 년째야 작년에는 그래도 나가면 뭐라도 잡았잖아 잡았나? 응, 어, 잡았지. 아, 하긴 백조이 마검포수 잡고 여기서 응. 여기서 잡고 그러지? 아, 어. 그리고 도달해 시즌 때 추천했어도 다 도달해 잡았잖아. 어, <웃음> 그러네. 영지해변 안 잡힌 데가 어디 있었어? 영지해변도 가서 그랬고. 와, 자기 냄새 미치겠어. 냄새 미치겠어? 어, 스프 스프만 있는데 <웃음> 냄새 가 미치겠어. 오! 쫄른다, 쫄아. 음. 오 저기, 눈 아니, 평소엔 풀장이더니 오늘 왜 이렇게 잘 나왔었어? 와, <웃음> <웃음> 미치겠다. 김치 안 가져왔어요? 안 가져왔어요. 왜 그랬대? 김치 없어도 맛있을 것 같아. 와아씨 난이 바람에 솔바람에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다 익었어? 응딱 꼬들면이야 딱꼬들면이응 자기 꼬들면 좋아하 음. 아우 너무 맛있다 계란 하나 갖고 와서 먹었으면 응. 역시 라면에 질리는 반파제구만 오호 안방껑조사라도 서방이 젓가락질하는데 아 라면 국물이 뭐라고 진짜 맛있다 저게 뭐 그래? 네. <웃음> 다른 육수 낸 것보다 더 맛있어 <웃음> <웃음> 구독자님 중에 캠페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. 캠페오님께서, 어, 음료수 좀 마셔봐라. 하고 주셨어요. 마이 차가? 맛은 보리차 같은데, 어, 물 마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한 박스나 보내주셨어 맛있어요? 맛은 그냥 보리차 같아요 제가 보리차 좋아하거든요 캠페어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근데 뭐 잡으면서 뭐 음료수 주시고 뭐 이런 것도 좀 영상에 담고 그러지 야 이렇게 꼼을 치나 여자는 뭐안잡히다요예 꼼짝도 안하네요 바람도 추운데 뭐가 잡힐 것이었 <웃음> 5월달 대야유 <웃음> 진짜 슬프다 가자 입질도 없어 여긴 생명체가 없어 <웃음> 아, 무 <너무> 슬프다 <웃음> 야 황당하네 입을듯 안나오고 아무것도 안나와? 너무 미치겠어. 응, 어? 아이, 뭐. 하, 아, 미치겠네, 진짜. <웃음> 와, 여기 갈매기, 진짜 대단해. 갈매기 애들, 진짜. 어, 거의 다 왔는데? 어? 야, 그건 소용없어. 이러면 없어? 어 지렁이가 아깝다 진짜 어 근데 지렁이 이거 진짜 염장 잘했어 저기야 아니 어떻게 이야 진짜 이건 해도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? 아니 남들은 그냥 돈짐을 잡는게 도달인데 어? 남들은 돈짐을 잡는게 도달인데돈짐잡는데 <웃음> 음. 자기도 이렇게 흔들안잡았아 아니 그 흔한 도달이가 그래 여러분들 오늘 꽉 찼어요 어. 캠페어님께서 마이차가 협찬해주신 음료수 한잔 이거 맛있게 마시고 갑니다 보리차 맛이에요 캠페어님께는 죄송하지만 쓸쓸하네. <웃음>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 <웃음> 와, 인사드리기도 챙피하구만.